이번 영상에서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아키 징글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키 징글벨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기획된 이벤트로 최초 접속한 캐릭터의 은은한 축복의 종소리와 망치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받을 수 있으며 아키라이프가 등록된 계정이라면 1시간에 1개씩 최대 2개의 추가적인 망치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느낌이 팍 오시겠지만 망치를 소모하여 선물을 깨부수고 아이템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편으로 받은 축복이 담긴 상자를 개봉하여 습득할 수 있는 은은한 종소리의 축복이라는 아이템은 다른 예절을 클릭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3시간 동안 5분마다 5의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버프를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퀘스트 완료로 얻는 명예 점수를 30% 늘려주는 추가적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버프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중첩으로 줄수 없다는 점과 비접속이어도 버프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적인 팁으로 잠수를 할 때는 세력본부에 세워두면 다른 사람이 버프를 걸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축복이 깃든 망치는 세력본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선물 상자를 부술 때 사용하는 것이며 외형 재료, 캐릭터 춤 모션, 인테리어 소품, 포션 등을 획득할 수 있고 이벤트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도핑 아이템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망치를 모아두고 마지막 날에 사용하는 것보단 미리미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노동력 소비가 없다는 점이며 매번 이러한 이벤트를 구성할 때 상자 하나의 노동력을 100씩 사용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자를 부수기 전에 꼭 퀘스트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며 해당 퀘스트는 세력본부에서 견습기사 니콜리에게 받을 수 있고 진검승부, 검투장, 황금평원 전쟁에 참여하는 퀘스트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퀘스트의 보상으로는 축복이 담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면 팔로스의 결정, 노동력 충전제, 날개 달린 비약, 초승돌 강화석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고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낮은 확률로 넘치는 풍요의 주머니도 나와요. 풍요의 주머니 하나면 한달 정도는 포션 걱정 없이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으니 선물 상자를 열기 전에 저를 열번 하고 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인스턴스 던전인 저승의 밤을 진행하면 보상으로 축복이 담긴 선물 상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꾸준하게 참여하여 완료할 수 있는 업적 보상으로 축복의 아키 7일짜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이벤트의 보상으로 딱히 탐나는 아이템이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소비하는 노동력이 전혀 없고 소소하게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등짐이나 만들러 가야겠네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